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유튜브 채널 정영석해상보험개론에서이 내용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2장 해상보험계약론을 이어서 가는데요. 이번 시간은 아, 지난 시간 계약의 성립에 이어서 보험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험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의 개념과 약정방식, 또 기간보험증권에서의 보험기간, 항해보험증권에서의 보험기간, 혼합보험증권에서의 보험기간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은 영어로는 Term of Insurance 또는 Period of Coverage라고 합니다. 보험에서 보상해주기로 하는 기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험증권에는 보험사고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치기로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어, 보험기간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보험 계약상의 일정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아, 따라서 보험 기간이 시작된다는 말은 첫째, 위험이 시작된다 보험의 책임이 개시된다 보험이 시작된다는 말과 동료 라고 하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 기간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 또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라도 보험 기간 전에 발생한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손해라도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어, 발생한 피보험,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미법께서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 기간을 어, 팔러시피리어드, 즉 보험 계약 기간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은 동일라라고할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 증권 기재의 효력에 대해서 보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이라는 것은 보험료의 미지급, 소급 보험 또는 운송 약관 등과 같은 동일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 관련 타 약관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기도 하고 제한되거나 연장되기도 합니다. 우리 상법밖에서는 보험 계약 기간을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보험기간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과보험기간은 일치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을 보험계약기간으로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입고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처럼 특약에 의해서 보험자의 책임 개시를 특정 시점으로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승립 후에 보험기간이 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후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 성립 전의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소급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기간과보험기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기간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 손해보험에서 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을 규정한 상법 666조 제5호에서도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라고 하여 보험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운송약관도 보험기간과 관련이 되는데요. 협회적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가 손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보험기간에 대한 약관인데 ITC에서는 종료약관 즉 터미네이션에 해당됩니다. 과거 로이즈 스 g 팔러시에서는 보험기간을 화물이 본선에 적재될 때부터 도착항에 양육될 때까지를 항해보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기간이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많아서 19세기 말부터 보험자의 책임을 선적항을 창고에서목적항의창고까지 연장하는 창고관약관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정 방식에 따라서 보면 은 보험기간을 약정하는 방식은 그 시작과 끝을 연월일시 등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는 기간보험과 어, 화물의 선적과 양육 등과 같이 특정 사실을 기준으로 정하는 항해보험 또 특정 사실과 일정기간을 혼합하여 정하는 혼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어, 선박보험에서는 통상기간보험증권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때로는 항해보험증권이나 혼합보험증권으로도 가입됩니다 운임보험의 경우에는 기간보험증권 또는 항해보험증권 형식으로 가입이 되고요 어, 적합보험에서는 대부분 항해보험증권 가입되지만 보험증권의 특약을 삽입하여 보관중의 일정기간에 대해서 확장담보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었습니다. 어, 해상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에 대한 규정은 선박보험과 적카보험을나누어 보면 적카보험에서는 1982년 ICC 제8조의 운송약관에 규정되어 있고요 선박보험에서는 1983년 ITC허드 제4조 종료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약관을 한번 볼까요? 1982년 ICC 제8조 운송약, 운송약관에서는 운송약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8.1.1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 또는 기타 최종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 이전이건, 목적지에서이건,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에 목적 중 어느 곳에 사용하고자 택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1, 통상의 운송 과정에서가 아닌 보관 또는 8 1 2 2 할당 또는 분배 또는 8.1.3, 최종 양하항에서 항해선으로부터 부보 화물의 하역 원료상 60일이 경과될 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생긴 때 종료함. 8.2. 최종 양하항에서 양, 항해선으로부터 양하 후 그러나 이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화물이 이 보험에 부과된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상기 보험, 보험 종료의 규정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다른 목적지로 운송이 개시될 때 종료함. 8.3. 이 보험은 이 보험은 피범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일체의 항로 이탈,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등는 환전 및 해상 운송 계약상 선주 또는 운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부터 생기는 위험의 변경 기간 중 유일하게 계속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983년 ITC 허이드 제4조 종료조항에서는 이 약관 사은이 보험에 있어서 기재되었건, 타자되었건, 인쇄되었건 간에 이 약관에 저촉되는 여하한 규정보다 우선한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다음 시점에서 이 보험은 자동 종료된다. 4.1. 선박의 승급협회의 변경 또는 선박이 보유한 승급의 변경, 일시정지, 중지, 탈급 또는 만기. 다만 그 시점에서 선박이 항해 중이며, 위의 자동 종료는 선박이 다음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연기된다. 그러나 선박이 보유한 성급의 변경, 일시정지, 중지 또는 탈급이이 보험의 약관 6에 의해 담보되거나 현행 협회 전쟁 및 동맹 파업 약관에 의한 보험으로 담보될 수 있는 멸실회전에 기인한 경우에 위의 자동 종료는 성급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항구에서 항의를 하는 경우에만 효과를 발생한다. 4.2. 자의에 의하든 아니든 간에 소유권 또는 국적의 변경, 새로운 관리인게 기전, 선체용선 적 조건부 용선 또는 선박을 소유권의 귀속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한증 어, 다만 선박이 화물을 적자 이미 선적항에서 출항하였을 경우 또는 공선으로 항해 중인 경우에 요청이 있다면 위의 자동 종료는 선박이 예정된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화물을 적자한 경우에는 최종 양화항에 도착시까지 공선의 경우는 목적항에 도착시까지 연결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소유권의 귀속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징발되었을 때에는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항구에 따라가네 징발시로부터 15일 후에 자동 종료된다. 이 경우 일할 계산은 순보험료를 환급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보험증권의 보험기간입니다. 첫째, 위험의 개시와 종료.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단위로 부과된 보험증권인데 기간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을 특정기간, 예를 들어서 2020년 2월 28일 정오에 시작하여 2021년 2월 28일 정오까지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보험증권입니다. 이때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2021년 2월 28일 정오에 종료하게 됩니다. 보험증권에는 대부분 계속 담보약관을 포함하게 되고요. 여기서 1983년 ITC 헐 제2조는 이 보험의 만기 시에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조난 중이거나 또는 피난항 또는 기항항이 있을 때에는 보험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해서 월할 보험료로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담보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담보약관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기간이 원래는 끝났는데 이와 같이 그 항해 중이거나 전환 중이거나 피난항이나 기항항이 있을때는 기항 항이 있을 때는 일단 어, 한 달치 보험료를 내고 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당부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험의 개시 또는 종료의 적용 문제입니다. 위험이 개시하고 종료되는 시간은 대부분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국가의 시간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서머타임법이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험증권의 시간대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시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체결된 보험증권에서 선박의 시간과 보험증권을 발행한 국가의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발행한 국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선박시간과 보험증권을 발행한 국가의 시간이 동일한 경우는 외항선의 경우에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12월 31일 자정까지를 보험기간으로 보험자 A와 런던에서 부부하고 보험자 B와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보험에 부부하였다고 가정하자. 선박시간으로 12월 31일 오후 10시에 선박이 서인도제도에서 침몰하였고 어, 런던 시간에 따르면 A와의 보험기간은 종료되었고 어, B의 보험계약에 의하여만 보상이 되 것으로 보입 보겠습니다. 다음 보험약관상 위험의 종기입니다. 보험증권에는 종료약관 터미네이션 클로즈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1983년 i t c 어즈 제4조에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 약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선급의 변경, 선박소유권의 변경, 선박국족의 변경, 새로운 경영진의 선박의 이전, 어, 선체용성계약, 선박소유권의 규칙이나 사용을 위한 침발등이 있을 때 보험 기간이 종료 됩니다. 다음은 항해보험 증권의 보험 기간입니다. 어, 선박에 대한 항해보험 증권에서 어, 첫째, 뭐로부터 프롬이라고 되어 있을 때 항해가 프롬 부산 투 뉴욕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로부터라는 문구에 선박이 부산으로부터 출항한 후의 위험만을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어, 해상 보험 증권의 그 해석에 관한 rcp 제2조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특정 장소로부터, 즉, f r o 부보되는 경우에는 선박이 피보험 항의를 출항할 때 위험이 개시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s 미 m i 부터 at and from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인데요. RCP 제3조 제2항에서는 선박이 특정 장소에서 미부터 at and from 부보되고, 선박이 승리할 때, 계약이 승립할 때 안전하게 그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즉시 개시한다고 어, s m 미부터 AT&PROM 이라는 문구는 선박이 충분히 안전한 상태로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구에 있는 동안의 위험도 부담하게 됩니다. 어, 선박이 계약 성립시 그곳에 충분히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경우 실제 출항하지 않고 선적 대기 중에 있는 경우에도 위험이 즉시 개시되면 의미합니다. 선박이 충분히 안전한 상태로 있지 않으면 수급보험으로 체결되는 경우 아니면 멸실 여부를 불문하는 조건, 로스트와 낫 로스트로는 위험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 d d f r o 조건으로 가입되는 PE 보험 선박은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반드시 위험이 개시하는 장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선박이 안전하게 그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위험이 개시하게 됩니다. RCP 제3조 제 A, B항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할 때 선박이 그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위험은 선박이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에 게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선박이 도착한 후 일정기간 다른 보험증권에 의해 부과되는 것은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RCP 규정은 결국 이 약관을 해석할 때요렇게 해석해라 는 정의 규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에덴프롬으로 가입되는 선박이 충분히 안전하게 정박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구에 도착한 경우에는 선박이 항해를 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위험은 개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출발항의 변경이 대해서 보겠습니다. 1906년 MIA 제43도에서는 출항 장소가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선박이 그 장소에서 출항하는 대신에 어떤 다른 장소에서 출항하는 때는 위험은 개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롬 인천 투 뉴욕 조건으로 항해보험에 부보된 선박이 부산항에서 출항하였다면 위험은 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보된 위험과 다른 위험이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보험증권에야 Anyport in Korea or USA와 같은 형태의 문구가 삽입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 선박이 반드시 특정 항구로부터 출항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결국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또상이한 목적지를 향한 출항에 있어서 1906년 MIA 제44조에서는 목적지가 보험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선박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하는 대신에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하는 때에는 위험은 개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한 항해는피보험항해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상 위험은 개시하지 않으며 항해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항해중 발생한 소원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험 종기에 대한 명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이 명시된 목적지의 항구 또는 장소에서 종료됩니다 어, 종료 시기는 보험증권의 형태 또는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요. 로이즈 S.J. 팔러시의 경우 선박이 충분히 안전하게 도착하여 증박한후 24시간 경과 후에 위험이 종료하게 됩니다. i l u S.J. 팔러시 험에서는 선박의 도착시 위험이 종료하고 도착 후 24시간 동안은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UILU Marine Policy Form에서는 명세서란의 종료 시기가 명시되고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는선박의 도착시 위험이 종료하고 도착 후에는 담보하지 않게 됩니다. 또 1983년 IVC h u l d 에서는 아무런 기한, 타임 리미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의 변동이 없으면 선박이 보험증권이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담보는 무기한으로 계속된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증권상 보험기간이 확장이 돼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최종 양육항 또는 마지막 양육항 등 명문 규정에 의해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어, 양육항이라는 것은 원래 의도했던 마지막 양육항은 물론이고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양육항을 의미합니다. 보험 기간은 간섭에 의해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배서된 새로운 약정에 의해서도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위험 보험증권입니다. 포트리스크 폴리시라고 해서, 이 선박이 보통 그, 경기가 나빠서 그 개선, 운항하지 않을 때라든지 또는 선박이 감수 보존된다든지할 때는, 어, 운항하지 않고 특정한, 그 정박구역에 정박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해 중인 선박보다는 위험이 훨씬 낮기 때문에 어,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선박이 항해 준비, 준비를 마치는 선박이 항해를 개시하기 위해서 선박의 개선 정수를 떠나는 순간에 위험이 종료됩니다. 어, 다음 적하에 대한 항해보험 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로이즈 SG 팔러시에서 적하보험에서는 상기 선박에 선적될 때부터 From the loading 로 어, 개시되고 양화되고 안전하게 양육된 때즉 Discharged and safely 랜디드일 어, 때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개시에 대한 RCPG 4조에서는 적하나 기타 동산이 선적된 때부터 어, 선적시부터 From the loading 로 담보되는 경우에 위험은 적하나 동산이 실제 선적된 때에 개시하고 보험자는 육지로부터 선박까지 운송되는 동안 그러한 적하나 동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하가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부선에 있는 동안의 위험은 담보하지 않지만 어, 관습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양육된 경우 선박으로부터 양하후 안전하게 양육될 때까지 부선의 위험을 담보하게 됩니다. 본선까지 부선의 위험은 통상적으로 추가 약관에 의해서 담보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 RCP 제5조를 보시면 요 어, 위험의 종기에 대해서 적하나 기타 동산이 안전하게 양육되는 세이프렛 랜디드 되는 때까지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들 적하나 동산은 반드시 관습적인 방법으로 양육되어야 하고 양육항에 도착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하나 동산이 그와 같이 양육되지 않으면 위험은 종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항의 지연이 발생하여 지연이 부당하게 된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 이 종료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2년 ICC의 운송약관 트랜시그록지에 대해서 보면은 최종 양료가격에서 양하와후6 0일경과한때 위험이 종료한다. 이렇게 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수출입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어, 보험자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운임에 대한 항해보험증권입니다. 운임은 프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선하증권에 의해서 지급되는 운임은 물론이고 용선료 및 선주에게 자기 자신의 물건 운송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선료는 차트리지라고 하는데 항해보험증권에서 위험개시에 대해서 RCP 제3조 제시항은 용선료가 특정 장소에서 및부터즉 에덴프롬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이 성립할 때 선박이 충분히 안전하게 그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즉시 개시한다. 어, 계약이 성립할 때 선박이 그곳에 없는 경우의 위험은 선박이 충분히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에 개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용선가 아닌 통상무님의 경우에 플레이트를 얘기하는데요. RCP 제3조 제D항은 용선료 이외의 운님이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되고 어, 특정 장소에서 밑부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험은 화물이나 상품이 선적되는 비율에 따라서 개시한다. 단, 선주에게 속하는 적하 또는 기타 어떤 자가 선적하기로 선주와 계약한 적하가 그곳에 어, 선적 준비되어 있는 경우 위험은 선박이 그러한 적하를 수령할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란 문구의 의도는 선불 운임이나 비례 운임 또는 특별한 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기타 운임을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임보험증권에서 위험을 개시하는 시간인데요. 보험증권의 명시적인 조건에 의해서 다양하게 약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운임에 대한 위험은 화물에 대한 위험과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용선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조건으로 위험의 종료 시기를 한정하기도 합니다. 어, 다음 혼합보험증권에서 보험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보험증권은 믹스트 인슈어런스 팔레시라고 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기간보험과 항의보험을 그 믹스했다고 혼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항의회 및 일정기간을 동시에 보험기간으로 정하는 보험증권입니다. 어, 보험기간을 부산에서 뉴욕까지 단 2020년 1월 1일부터 40일간을 한도로 한다. 뭐 이러한 방식인데요. 어, 보험 기간은 원칙적으로 부산에서 뉴욕까지 항해 기간을 의미하지만 최장 4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40일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겠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어, 이러한 그 항해를 동시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험 기간은 굉장히 그 제약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그 항해 구간을 벗어난다든지 기간을 어, 초과하게 되면 보험에서 정해놓은 보험, 보험금을 집에 사고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 상황을 잘 판단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으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기간과 관련된 여러가지 그사항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어, 보험기간 내에 그 발생된 해상 그 피보험이익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아, 결국은 그보험기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도 어, 내가 가입하는 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 안전한 방법으로 보험기간을 설정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자 이번 시간 공부했는 것 또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간보험증권상 위험의 개시와 종료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다면 어 예시가 1. 보험증권의 시간대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리니치 표준시를 의미한다. 맞는 것이죠. 아 다음은 시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체결된 보험증권에서 선박의 시간과 보험증권을 발행한 국가의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선박의 시간에 따른 선박의 시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증권을 발행한 국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전 이라도 보험증권에 포함된 종료약관에서 규정한 자동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은 종료한다고 합니다. 아직 보험기간 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하여튼 정, 음, 보험 자동종료 사유가 발생한 보험은 종료를 합니다. 위험이 개시하고 종료되는 날짜의 시간은 대부분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국가의 시간으로 표시되고 선머타임법이 있는 경우는 그 적용을 받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이번 강의도 역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2주 동안 강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어, 복습을 여러 분 하면서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해상보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어 재물보험 손해 사정사라든지 뭐 여러가지 자격증을 따를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 취업으로 연결하기가 매우 어 유익하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